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책임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셋업에 대한 복습을 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복습 주간이잖아요. L2L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2L 레슨을 해주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레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월세 손님 됩니다. 라고 말씀까지 아주 자극적인 말씀까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L2L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말 내가 다 잊어버렸을 때 L2L만 해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L to L의 교과서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딱 섰을 때 이쪽으로 L, 이쪽으로 L인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오른손가락 두개 중지와 약지로 당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왼쪽 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에서 얘로 얘들로 탁 당긴다. 그 느낌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기고 얘들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그래서 오른손은 이 중지와 약지, 그리고 왼손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당기고, 얘들로 당기고, 당기고, 얘들로 당기고. 그래서 L2L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이 어깨선상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샤프트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낮은 거 이렇게 되면 너무 높은 거 그래서 이건 업라이트 라고 하고, 이건 플랫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을 통과하기 위해서 L, L.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발 잡아놓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서서 약간 오른쪽으로 갈때 오른쪽 반동 주고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무릎이 살짝 따라가는 느낌 그럼 조금 더 이뻐 보이니까 그리고 체중 이동도 편하게 할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하고. 그래서 L2L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복습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L2L을 할때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치는 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L2L을 할때 나는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펴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펴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펴는 게 편한지 아니면 왼쪽 세 손가락으로 주고 당기고 주고 당기고 주고 당기고 이게 편한지를 확실히 찾으셔야 돼요 이 복습 시간에 다시 하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밀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당기고가 어떤 게 편한지를 확실히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스윙은요. 오른쪽 손이 위주가 되는 스윙이에요. 그리고 태풍 스윙은 왼쪽 손이 위주가 되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직 숙달 되기 전에 어떠한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L2L을 저는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계속 시켜봐요 그래서 이걸로 당기는 게, 당기고 내리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왼쪽으로 주고 왼쪽으로 당기는 게 편하세요 해서 어디가 편합니다 하면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시켜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여기서 똑같은 L2L이지만 지금 저는 이제 오른손 위주로 오른손으로 당겨서 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건 오른손으로 그냥 당기고 오른손으로 누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친 스윙이에요. 그리고 왼손은 거의 오른손이 없다고 생각하고 왼손으로 밀고 L 왼손으로 L 이런 식으로 지금 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리로 보면 아무래도 왼쪽 스윙이 조금 더 나가요. 왜? 이쪽이 회전방향이좀더 크니까 왼쪽이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못해요. 왼쪽으로 치는 거는 히팅을 하는데 약간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오른손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젖혔다가 이런 식으로 때려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직 우리 초보학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옥스윙으로 넘어가면 옥스윙원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은 이 L2L을 하면서 L2L은 할줄 알잖아요. 할줄 알지만 양손을 이용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당기는 느낌과 아니면 왼손으로 당기는 느낌 어떤 게더 편한지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하면 안 되나요? 옥 선생이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L2L 복습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숙제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임용골파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